아니 지금, 뭐 아니 지금 계신 뭐야?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잠깐 안 들어온 사이, <웃음> <웃음> 아 잠깐 안 들어온 사이 에 지금 개편이 됐잖아. 확 달라졌습니다. 넓은 공간, 산뜻한, <웃음> 산뜻한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플라이를 맘껏 <웃음> <마음껏 웃음> 볼수 있는. 빅뱅만의 놀이! 플라잉 라이 플라잉 라 아무튼 저희가 여기는 하루하루 이렇게 베스트로 뽑히는 시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답장을 받으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바로 저희 빅뱅이 로그인하면 바로 메인에 떠요 이게 베스트가 되시면 바로 메인에 뜨더라고요 아 이거 승리가 굉장히 UF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그쵸 베스트도 승리야 뽑았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쿠키를 굽다 반... 반죽이 남길래 사랑 표출 보기엔 저래도 킹왕짱 맛있다 승리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네. 승리야 이걸 널 위해서 네. 반죽이 남아서 만든 거래 널 주려고 만든 건 아니고 보시면... 반죽이 정말 남아서 너를 주려고 만드신 거래 직접 쿠키를 이렇게 만드셔서 빅뱅 빅토리 이렇게 만드셔주, 만들어주셨네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승리군 하면 UFO에서 또 지정한 노력상 그렇죠! 어, 네, 발군의 노력이죠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UFO를 가장 많이 보낸다는 승리군 어빠요 UFO로 팬들을 걸리는 역시 어, 어리니까 인터넷이랑 친해요 허허 참. 손도 빠르고 허허 참. 연습은 안하고 이 자식 아 야, 정말 <웃음> 아네 어, 이렇게 UFO가 멋지게 개편이 되었는데 저희 빅뱅도 어, 이렇게 더 보내기 편리하고 저렇게 좋은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플라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답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UFO에 너무 중독이 돼서 컴, 컴퓨터를 잠깐 멀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가까이 가면 줘 계속 하루 종일 u 포 o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편 같은 경우는 단한 번도 거의 뭐 답장을 안한 걸로 유명하죠. 유명하죠. 저희 멤버 중에서는 가장 많이,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이 보낸 사람, 가장 적게 보낸 사람 둘다있다고요유 <웃음> f 포는 무엇이다? 나이는! 나의 나이 인생의 시발점이다 왜냐! 그렇지. 여러분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었으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유 f 포는 우리들의 어, 디디똘과 같은 존재, 라이까 어, 탑시, 탑시, 탑시! 답시. 네. 탑신 동기 있어요. 뭔데요? 이름은 탐먹는 하나. 고.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웃음. 오늘도 죽고 싶을 만큼 슬펐는데 빅뱅 생각하면서 또 웃어요. 잊지 마요, 탐먹는 하나. 우우, 또 있어요, 최타 일본 싱글 데모 듣고 누나는 지금 신신 중. 너네 정말 최고다, 자랑스러워. 지금도 녹음 중? 대답 한번 해주세요. 우우! 나 지금 누워있었지 그렇죠 네. 자 맥카노러시가 네. 려와 네. 영배한테 나왔네요 영배야 내일은 급추워진대 감기 안걸리게 옷 따뜻히 입고 아프지 말고 오늘 좋은 꿈빵 한마디 해주세요 네뒷보다가 1,9,7,6 님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 추워지셨으니까꼭몸 따뜻히 네 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탑 오빠 아행 님께서 보내신 건데 대성이가 용을 타고 타비를 올라가 태양을 향해 승리를 외치다 아유 <웃음> 없지어이 <웃음> 얘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그게 어디서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떠한 맥주? 저희 콘서트 이름과 비슷하냐 <웃음> 빅뱅 이즈 그레이 지드래곤이 지 그다음 뭐죠? 이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아시는 분은 ARS로 제치는알 했어요 아이디플링 시청자 아네 지금 ARS는 여기가 a r 오는알았어 완소 내거 짱! 승리오빠 너무 귀여우세요 빅뱅 화이팅! 승리야 한 마디 해주요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하는 승생들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고상 기도회가 있었는데 너무 떨렸어요 휴 수능 잘 보라고. 또얼 아, 네. 한... 수능이, 수능이, 게 수능이 안 얼마 한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또 응. 플라이를 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플라이요? 플라이. 플라이를 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어, 지금 고생이 참 많으시는데요. 추운데도. 영배가 태양씨가 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기도. 지금 기들어요 예. 네, 자, <웃음> 자, 기도를 하죠. 네. 어, <웃음> 저희, 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수능을 볼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정말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 저희 빅뱅 앞으로도 u f o 더 열심히 할테니까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항상 이 열린 장소에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UFO 앞으로도 많이 플라이 날려주시고요 어 저희 빅뱅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할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빅뱅! 이게 굉장히 이게 막 판타스틱해. 진짜로? 나막 빠져들어, 지금.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우리 플레이 보낼 거 갈게요. 우리 집에 못갈것 같아요.